까지 했으면 됐잖아 아직 절반도 안 했다 자기나 근데 싼거 같아 으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자 오늘 할 게임은 I'm on observation duty 5 우리 여러가지 스테이지가 있었는데 아직 다못 끝냈죠 근데 오늘은 특별하게 히쁨이랑 같이 CCTV 게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히쁨씨 뭐야! 어때요 소감이 똥쌀것 같아요 어, 공포게임을 해서 영광이라고요? 아주 좋습니다 아니 똥, 이네네 번째 맵아 이거 헤드셋을 까가지고 아, 지금 우린 새로운 보고 시스템을 가지고 왔다 이상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할 필요 없고 그냥 장소만 적으면 된다? 맞나요? 어 맞네 자기야 다행이야 굉장히 쉬운 보고를 하면 돼 그니까 러 이거 이렇게 한번 키보드로 이렇게 도, 돌아볼 수 있어 어. 이렇게 한번 쓱 보고 아... 이상한 점을 찾으면 어. 그 장소를 그냥 보고만 하면 돼. 빨리 이렇게 쓱 봐봐. 문제 없나? 저기아그그따구로 그렇... 보면 안 되지. <웃음> 우리 이사갈 <웃음> 집이라고 생각하고 천천히 봐봐 빨리. 이상 현상 <웃음> 발현되기 전에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오오 어, 어, 어. 알겠어 알겠어. 어. 아니, 똑바로 앉아서. <웃음> 아니 척추 <웃음> <웃음> <웃음> 휘었어? 왜 그래? <웃음> 어. 눈을 한쪽만 떠야겠다. 두쪽 뜨면 더 무서워. 자기가 그좀 세세하게 잘 외워. 오, 오. 어 바뀐 점을 오. 찾아야 되니까 아. 세세하게 잘 외워. 보고는 네. 내가 할게. 그럼 근데, 자기가 그래. 카메라 넘겨줘. 어, 자, 자, 자. 여기 칩이 다섯 개. 어칩 칩이 다섯 개. 어칩 다섯 개 있고 여기 어. 카드 두개 어. 슬롯에 들어 있고 여기 어. 술병 있고 어. 뭐 이런 거. 이렇게 외우면 어. 돼. 굉장히 쉽지? 응 네. 어. 음. 의자 네 개. 하나는 소파네요. 잠깐 이거 뭐지? 배, 수관 아니야? 배수관? 음, 모르겠다. 넘어가자. 여기 내 미래 사진이 그려져 있네? 응, 그렇네. 자기야, 내 등에 숨어있지 말고. <웃음> <웃음> 다른 사람들 말안 들려. 이거 난로야? <웃음> 난로 먹고 싶다, 진짜. 여기에 자기 사진이랑 우리 딸내미 사진. <웃음> 개소리야. <웃음> 다음. 화장실. 이, 이거 <웃음> 거울이죠? 거울이 비치는 게 약간 특이하게 생겼네. 이 수건도 이렇게 중간에 걸려있고. 다음. 자기야, 좀 똑바로 어. 앉아서 봐 <웃음> 여기가 처음 시작 지점이잖아, 그렇지? 아, 진심 똥 나올 것 같아. 야. 아, 공포 게임이 아니고 틀린 그림 찾기예요? 음, 아, 그러면, 그러면 좀할 만하지. 나 틀린 그림 찾기... 자기야, 음? 어? 지금 이상 현상이 너무 많이 발견돼서 경고창 떴거든? 어. 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아... 넘겨봐. 뭐가 네.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어. 아직 집도 다안 둘러봤는데! 저거 TV 켜져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어. 이거 한번 보고 해보자. 이렇게 체크, 아, 체크 여기 리빙 룸 있지 있고. 그래서 여기다 체크해가지고 아. 이렇게 보내주면은 얘네들이 그 이상 현상을 수정해줄 거야 이제 삐 하면서 원래 켜져 있었네요 여기? 당했네요 이게 총세번 틀리면 게임 오버 근데 막 게임 오버 된다고 막뭐 튀어나오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그래? 어. 그럼 뭐 열심히 할수 있겠다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어? <웃음> 아 장현 나 진짜 애가 없지만 애 나올 것 같아 지금 장난 아니야 오케이 아 장현 시원 일단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장소가 있나요?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 학교 갔다 돌아봐도 아웃사이드. 아웃사이드라는 체크가 따로 있구나, 바깥에. 아웃사이드 카메라는 없는데, 그냥 이제 바깥에 있는 애들 이렇게 잡아가라고 이렇게 체크는 할수 있네요. 그냥 기절하지 말고, 앉아, 빨리. 근데 뒤에 숨으면 뭐안 무서워? 똑같이 무서워. <웃음> 어, 내 머리를 깨고 싶어 지금 <웃음> 기절하고 싶어 남의 돈 받는 게 쉬운줄 알아? 돈 받았으면 일을 해야지 맘마매야 자기야 응? 이거 자기 사진 아니야? 보, 보통은 이러면은 화를 내던데 너무 무서워서 <웃음> 우리 이대로는 절대 못깨 여기 그림 바뀌었다 바뀌었어? 베베드룸어 못생긴 애로 바뀌었잖아 원래는 그럼 잘생긴 애였어? 좀 사람같이 생긴, 생기... 아니, 수정 중이야, 이씨! 오바 세바 난리 좀 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어. 에이, 짱! 어디만 있가만면 있어야 돼! 그래, 잘했다. 어, 어? 이거 있었어? 자기야? 몰래! 모른다고? 없었지? 자꾸 뭐가 생기네? 집이 점점 네. 좋아지는 건가? 어? 아니야! 원래 있었어요. 어떻게, 틀렸어. 뭐, 한번 정도는 틀려도 돼. 그리고 뭐, 죽으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니까. 귀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어! 어어어 <목소리가> 아이고 이 자기 아니 내내쪽 쪽. 어? 왜이야 <목소리가> 화내지 <웃음> 말고. 침 침실에 없어진 거 있다고? 여기? 어어 어떻게? 해. 뭐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어. 음... 어? 어? 뭐가 바뀌었는지 나 전혀 모르겠어. 아 십자가 밑에 이거 뭐... 이건 화분이 아니야 램프 아니에요 램프? 아, 뭐가 눈에 띄는 변화가 없... 어? 베개 하나 사라졌다. 어, 그러네. 나잘 보지. 응. 뒤들으면 자기 나갈 수 있어. 어? 6시까지만 버티면 어? 돼. 이제 2시야. 어? 어. 어, 시간 왜 이렇게 빨리 안 갈까? 도박장에 칩이 없어졌다고? 원래 5개인데... 5개잖아. 지금 히쁨이랑 더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어? 수작질 부리는 거예요.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누구 있어 누가 있어. 오 자기 자기 똑똑해 똑똑해. 아 정산 중일 거야 정산 중일 거야 정수 거야. 처단. <놀동> 오 근데 자기 잘 본다. 자기 이대로면 끝낼 수 있다니까. 그런가? 어. 네 시간 금방. 지나가던 장작이를 까져 이 새끼야. 까지라고. 아, 이거 부엌 찔러보고 싶다. 아, 여기 원래 수건 있었던 것 같은데. 의자가, 의자가 돌아, 돌아갔다고? 돌아갔다고? 어디, 어디? 어디요? 부엌? 부엌? 어, 어, 그러네. 그러네. 맞아. 이쪽을 향하고 있네. 맞아. 맞아. <웃음> 맞아. <웃음> 장작들이 지금 보려고 지금 각도 이렇게 다 틀어놓은 거야. 우리 방송 보려고. 어, 이게 수정을 했는데 여기가 그대로 오면은 수건 원래 없는 거네. 댕댕거리네 또댕댕거리댕이 저거 진짜 아아가 나올 것같아 진짜 운 없으면은 카메라 바로 앞에 사람 같은 게 있기는 해아 그러지 마세요 오 어, 나오면 진짜 그런 게 나와야 유튜브각이 서는데 <웃음> 나오지 마세요 유튜브 안 사요 아니 솔직히 지금 충분히 유튜브각을 <웃음> 뽑기는 했어 어. 아나 지금 땀이 너무 나요 <웃음> 어 이거 진짜 너무 안 보이는데 이제 뭐가 나와야 되는데 야 경고 문구 뜨겠다 저 TV가 원래 꺼져 있었나? 어 이건 원래 꺼져 있었어. 어아 큰일 났다. 아어떡 아, 하지? 도와줘요 도와줘요. 현관에 현관에요? 현관? 현관에. 여기 뭐 현관에 어어 어? 이거 어. 바뀌었어. 그러네. 이걸 지금보다니 이거 아예 바뀌어 버려서 더 좋은 걸로 바뀌었는데요? <웃음> 더 좋은 건데. <웃음> 아, <세상에>. 우리도 바꿔줘요. <웃음> 나도 바꿔줘. <웃음> 귀신님 우리도 바꿔줘요. 스위치가 원래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가고 막 그렇진 않은지. 어 그렇게 세세하게 바뀌지는 않아. 그렇지. 여기 머리 또 있다. 키친. 키미밍이라고 키친 임마. 키레밍 아, 어? 죽일 거야. 일단 두 개는 발견을 했는데 이게 세개 쌓이면 경고가 뜨거든. 아, 어... 지금 하나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돼. 어티 어, TV 바뀌었다. TV가 바뀌었어. 어전걸로 바꿔줬는데? 그러니까 왜 업그레이드 해줬지? 더 구린 걸로 됐네. 다시 좋은 걸로 바꾸고 살지. 어, 왜 바꾸? 아! 아! 아! 어! 어! 자기야, 자기야, 내쫓았어, 내쫓았어. 아이씨, 조졌다. 얘가 나와 버리네. 어 여기 수류탄 있어, 수류탄. 히쁨이 아, 아, 아, 도망갔어. 뭐라고? 도박 도박장 의자가 바뀌었다고? 어어, 어, 이거 뭐? 바뀌었다. 소파가 바뀌었다. 깨, 깨, 깨, 게임로 자기야 진짜 진짜 얼마 안 남았어. 나 너무 부딪혀 가지고 아파. 음... 괜찮아, 부딪혔어. 몸과 마음도 아니, 뭐 가끔씩 내가 저렇게 앞에 나와 가지고 춤춰주잖아 똑같잖아. 뭐가 다른데? 그게 난리야. 그 그래 어, 어, 씨, 야, 죽일 거야. 이거 빨리, 빨리 보고 해야 돼요. 빨리 보고해야 돼요. 어, 아, 오, 왜 자꾸 가셔? 왜 자꾸? 왜 자꾸 가까이 가는 거야? 이걸 제한 시간 내로 보고를 못 하면 쟤랑 눈 마주쳐서 죽어. 팁키 쌀 거야, 그러면. 그건 내가 용서 못 해. 이그 녀석이 입술은 내 거야, 이거. 아, 으, <웃음> <웃음> <웃음> 야 아! 아! 아! 아, 조졌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좀 봐줄래? 나손 아프거든? 기본적으로 카메라 자기가 넘겨 아. 아 손, 손.. 손 소리 왜 이래? 너무 힘주고 있었거든 자기도 무서웠구나! 일일이 정확히 컨트롤 하는게 너무 빡세 어! 장? 그림 바뀌었다! 어? 그러네? 말랐을 때내 사진으로 바뀌었군 어? 사진 제로트라는데? 제로트 <웃음> 재로... 하님 <웃음> <웃음> 무서우면 게임 끄셔도 되요라고 하는데 음.. 저기 저막환각이 뭐야? 램프, 램프? 어, 그러네. 누구세요? 베베, 베드룸. 자기야, 어? <웃음> 고양이세요. <웃음> 왜 이렇게 녹아내려? 빨리 앉아, 아. 제대로. 허리 안 좋아. 끼옥! 뭔 소리야? 그냥, 누구 샤워하는 거? 여기 물 빠지는 소리네. 왜 아, 남의 집에서 치라리세요. 욕하지 말고 왜 남의 집에서 연병 떨고 지랄이세요 욕하지 말라니까 더블로 아. 하네? 아 <웃음> 없는 걸 침, 찾을 수 없지 않습 침실, 없었습니까? 이불 바뀜? 어어 오 그러네? 약간, 약간 바뀌었네 그러네. 아니 나도 아까 어렴풋이 느끼곤 있었는데 너무 애매하게 있으니까 음... 맞아? 원래 어떻게 있었어? 어 이런 느낌으로 오 역시 미들 을만하군요 진짜 미미하게 바뀐다 진짜 내가 그거 할라 그랬는데 동시에 했으면더 좋았을텐데 그럼 다시 하자 하나 둘셋 미리미 <웃음> 갑자기 또 누가 나오는건 아니겠지? 자기 아까 진짜 그냥 운이 더럽게 없었던거야 <웃음> 그림 바뀌었다 어. 어 이제 이런걸로는 안쫄네 <웃음> <웃음> 다황했어 내가 야 내가 쫄본줄 아냐? 어? 너개쫄보잖아 <웃음> 아니거든 너보다 내가... 쫄보는 지구상에 몇 없을걸? 소보미 소보미 소보미 소빈 킹정 아또 갑자기 문쳐 열라고 막 장작 들어오는건 아니겠지? 뭐 싸... 어, 뭐 싸? 아, 아야야야야야도가사 뭐, 아. 씨... 어, 어, 어... 어... 어... <웃음> 이제 여기까지 했으면 됐잖아. 아직 절반도 안 했다. 자기야 나 근데 싼거 같아. 아 <웃음> <웃음> <웃음> 동기라! 우와! 넘겨 빨리! 야, 레코드판 위치가 바뀐 거 같다는데? 레코드판이 어있어 TV 방에 어?! 바뀌었다. 램프랑 위치가 바뀐 것 같아. 바뀌었어. 확실히 바뀌었어. 오 그래? 나 이거 신경 써서 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 오. 똑똑해, 똑똑해. 어 머리. 제 은근히 많이 나타난다. 키미밍왜 키빙, <웃음> 이렇게 계속 나오나? <웃음> 키미밍 보단 고로케 도 어... 가깝지 않을까? 그러네. 고로케네.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자기야 빨리 찾아. 뭐지? 진짜 뭐지? TV 바뀌었어 어 그러네 어, 아이씨 아이씨 아이, 아 이런 갑자기 싫어 음... 잘 맞고 있어 잘 맞고 있어 5시야 1시간만 버티면 돼 1시간이면 이제 난 자유의 몸이야 나와라 어 아이씨 아왜 여기 있어요 짜증나게 발로 잘 거야 <웃음> 쟤는 왜 저기 앉아있는거야? 진짜 얼마 안 남았어 어. 집중해 집중하고 있어 목숨도 두 개야 하지만 경고가 한번 뜨면 또 뜨지 않거든? 누적이 돼도 경고가 안떠 그래서 잘 찾아야 돼응어 음. 이거 바뀌었다 위치가 램프 이거랑 이거? 어어 어, 그래? 응 어. 맞아? 음... 오! 자기 대박인데? 난 이런 위치 바뀌는 거는 좀잘못 찾는 거 같은데. 우리 자기가 이런 걸잘 찾네. 네. 어? 잠깐만 좋은 게 봐. 화장실 수건. 야. 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구나. 아, 수건? 그래 나도 뭔가 이상하긴 했어. 화장실 수건이 이상하다고? 수건이 좀 이상한 거 같기도 해. 붕어구이죠? 야, 그래도 깼어! 아, 어? 깼어. 깼어. 깼어! 아! 이 게임이 똥겜이어 가지고 막 엔딩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아 그냥 깼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고생했다 우리 자기 무려 2 3개 이상 현상을 다 수정했구나 자 이렇게 히범미와 같이 즐겨본 아이만 오브저베이션 듀디 5 였습니다 우리 자기 소감 녹화정리 <웃음> 그냥 빨리 마치고 <맞추고> 싶은 거야 <웃음>